칼바람 폐광은 서대륙의 가랑돌 평원에 위치한 던전입니다. 오늘도 점프하는 점프중독자 전전 입구에서 낙하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나무 위로 떨어지면 낙뜸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죠. 맨 아래로 내려왔으면 곡괭이질을 해주세요. 나오는 잡목을 다 잡으면 물이 차올라서 지나갈 수 있습니다. 잠모비 딸구는 방패를 사용하면 일정 시간 동안 쉴드가 생겨 수월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가장 끝에 있는 웨라를 잡으면 첫 레인드가 나타납니다. 첫내임드의 스킬 중에 컬이 연속으로 떨어지는 패턴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네힘들을 잡고 난후 상자를 열어 아이템을 습득하고 사자 얼굴 앞에서 F키를 눌러주세요. 폭약 등짐 그리고 폭탄을 챙겨주세요. 바위로 막힌 입구로 이동하여 등짐을 내려놓고, 폭탄을 던져주세요. 잡몹이 나오는 구간이니 빠르게 이동해주세요. 왼쪽 벽에 붙어서 다음 입구까지 가면, 두번째는 이힘들을 무시하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입구와 마찬가지로 뚫어주세요. 덩치 큰 친구, 잘 있어. 물 속으로 잠수해서 지나가야 해요. 마지막 보스가 쫄다구를 소환하면 먼저 잡아야 해요 그리고 주변에 나타나는 회오리는 위험하니 꼭 피해주세요 역시나 분초돌은 없죠 대상의 방향이 올바르지 똥손이면서 괜히 보스만 발로 차는 인성보소 장비 템은 분해해서 결정으로 만들고 잡 템은 상점에 팔면 됩니다. 끝.